가보자! 자, 오늘은 이케아에 가볼 거예요. 어디 있어, 베트? 자기가 막 매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. 잘리세요? 이제 뭐, 운전 뭐. 차에서 화장하는 기분 어때? 거울 삼아 하시네요? 네. <웃음> 일단 빨리 가서. 밥을 먹어요. 어. 자, 이 배고프지? 음. 배고파서화내 그 화내, 화내 나왔좀 어, 여유가 생겼어 이제 운전하면서 말도 하고 달려 달려 안돼그건 달려 그건 안돼 위험해 <웃음> 나 전번에 나 혼자 차 타고 가고 있었는데 계기판 이렇게 보다가 응. 옆에 박을 뻔했어 한단팔면 안돼어 진짜 한단팔면 안돼 바닥이 이상하네 그니까 응. 여기 공사에 이렇게 해야겠다 <웃음> 해야겠다 <웃음> 아 어, 날씨 너무 좋다 미쳤어 날씨 미쳤어 가을이다 아 시끄러워 양육감이다 시선육 시켜야 된다 매우 배가 고프다 빨리 밥을 먹어야겠다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 이케아 치킨이랑 미트볼이 맛있다 음. 여기가 그거지 스웨덴? 자기야 스웨덴 그거 모르겠는데? 바보? 여기 스웨덴이야 그래도 여기 음식 시키면은 스웨덴 깃발 꽂혀서 오던데? 나 몰라 바보네 안경 쓰니까 어때? 옛날 같아 옛날엔 어땠는데? 약간 지질해 보였어 찌질하다니요 다 들리게 말하세요 <웃음> 나 많이 먹을래 많이 먹어 자기 많이 김치볶음밥도 네, 맛있어 김치볶음밥도 맛있어요? 맞아 미국 고등학생들은 급식 안하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먹고 싶은 거 먹잖아 아, 그런 느낌? 나 옛날부터 이런 거 해보고 싶었거든 <웃음> 아, 밥 나왔습니다 막 아, 스웨덴 아, 거지? 아까 완전 급하게 먹어서 체할 뻔했는데 어. 내가 급하게 먹는 거 인식해서 나아졌어아 그랬어? 응. 다행이네 나 너무 배고팠어 나도 딱 네. 맞는데요? 너한테 딱 맞네 편하세요? 네 얼마큼? 저기요 여기서 진상 그시면 안돼요 진상이라니요 진짜 좋아 저거지? 응. 응 이거? 아. 어. 이거는 그냥 사면 되네 어 사. 공지합니다 나산왜 <웃음> 이렇게 없어서 보여? <모여>? 별게 <웃음>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안산거 아니야? 돈이 없어서 안산거 맞아 아니라고 빨리 돈이 없어 아니라고 해? 맞아 어, <웃음> 우리 노란색 백이 있, 백만 있으니까 여기 셀프 계산할거야 소감 말해주세요. 재밌었어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빵빵. 자기야, <목소리> 아 중립으로 나. <웃음> 카메라 키자마자 이런 실수를 하다니. <웃음>